맛있어 맛있어 <웃음>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한 번만 더 먹어 자 발라도 먹어 어, 따로 줄게. 알았어. 별로, 따로 줘. 라일이는 막, 너무, 너무 저돌적이야. 라일아, 너 콧구멍에 들어가겠어. 이제 엄마 좀먹어 라일이 콧구멍 다 들어가. 이제 엄마 좀 먹을게. 그만. 근데, 그만. 끝. 그렇지. 그렇지. 끝 하는 거지. 어이구, 착한 사람들. 잘 먹었어요. 맛있었어. 맛있어. 얼만큼 맛있어. 맛있어. 벨라드, 어구 맛있어. 그렇게 맛있어. 엄마 다음에 또 해줄게요.